구원의 오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는 제목 당 얘기해주고 핵심을 당얘기해고 나머지는 뭐만 된다?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보서읽어보서 올라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뭐?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내버렸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구원의 길을 은혜롭게 하는 거뭐막 복잡한 걸 가지고 막 신경 쓰고 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 구원의 단계 1단계 어, 구원의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성부, 다같이 성부예정. 성부예정. 성부 예정. 성부 예정.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예정해버린 거예요. 먼저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 하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안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 받고 무반, 우리가 권 받는 건 하나님 하신 일이라, 아 어, 우리는 은혜로, 은혜로 권 받는다. 하나님이 예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구원의 일 단계는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이 미리 크, 예정을 해버려. 어성경오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을 해버린대. 뭐 어, 이상하지? 뭔데? 아, 성부가 예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요. 성자 대속 성자 대속 성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줘. 죄를 씻어주는 대신 어, 십자가를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요?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해요. 그 사람을 해요. 성자의 뭐? 대속, 후속, 대속,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성령의 소명. 소명.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고, 그 예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죽어준 그 사람을 성령님이 때가 되면 불러. 소명이 뭐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부르면 세화야 부르면 우리가 퍼포할 수가 없어. 믿음이 생기는 우리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를 때만 믿는 거야. 우리가. 아셨죠? 때가 되면 불러요.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이영근 집사님이 믿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서 너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 설교할 때 붕집해 갔다가 거기서 내가 너를 불러마.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쫙불 n 면아 h 눈물 물물 흘리면서 이제 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who is the one w h 데 언제 불릴지는 몰라 w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h o 요 구원은 구원은 구원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죽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죽어진 그 사람을 때가 돼서 성령님이 부르고 성령님이 부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 은행. 자, 믿음은 선물이다 따라서 믿음.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 요 선물, 선물인데 이걸 선물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서 얻는 거니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걸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우리 어, 이제 그 기독교 용어로 보라 그래요? 네. 은혜,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 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소명 어떻게 불르시는 이제 중생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다 이러는 건데. 그러면, 성부가 예정하시고, 성자가 대속하시고, 성령이 불어 믿음이 생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백성. 그러면, 성도가, 성도는 성도의 성도, 성화. 이 사람,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닮는 것 밖에 없어.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야이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성도의 모든 것은 성화의 과정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성화의 과정, 몸이 아파 성화의 과정, 아이고 사업 실패했네 그것도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나의 성격을 어, 바꾸고 강박하는 말 깨뜨리고 어, 불에 넣듯 잘 보세요 쇠가 좋은 품질 좋은 쇠가 되려고 하면 불에다 담궈. 아 불에다 담궈는 또 이걸 또찬물이다 집어넣어. 거기서 또 빼가지고 망치로 툴격해. 아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또 불에 넣다가 찬물에 넣다가 툴격했다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품질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쇠가 되는 우리 신앙의 품질을 아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성들은 어, 나도 노력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리스도를,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 한다 성화. 성화. 근데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싶어. 그냥 안 믿고 싶어. 그것도 성화의 과정. 내가 또 예수 믿다가 죄를 져. 그것도 성화의 과정. 모든 게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행인 거야. 그래서 고통당해. 막. 크, 고통당해.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은 질병을 통해서 사업 실패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슨 과정이다? 아 이걸 깨달으면 막 이게 진리고,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딱 어려운 생기면 아유 내가 뭐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무식해서 그런가? 몰라서. 자,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이구름받 사람의 성도의 모든 과정은 뭐다? 성화. 호또, 감기 걸리는 것도 성화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못에없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감기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감기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건강관리 잘게 하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닮게 해 주세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화예요. 아 그래서 알고서 이제 성화를 이제 해나가 이런 과정이 쭉 그런데 어, 또 어, 하나님 하나님 보호 보호 이 성화를 해서 가는 사람의 이 성호를, 이 사람이 예수, 이게 이 믿어진 요 사람이 성도가 예수 믿다가 포기할 수 있느냐? 너, no. 어떤 뭐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냥 포기하고 천국 가기로 되는 사람 지옥 가시느냐? 너, no.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어디까지 천국까지 보호해? 자, 그래서요. 잘 보세요. 안 가려고 내가 막 발붕 쳐. 나 지옥 가겠습니다. 발붕 막주로팍 가지고 끌고 가. 잘 나가면 좋은데 천당 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래. 바딱바딱 하니 막 팍, 팍 멱살쬘게 막. 안 된다. 어, 강제해서 끌고 가. 천국으로. 이야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구원하기로한 사람을 놓쳐요 안 놓쳐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 여기우리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지요 왜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천국을 데려가니까. 그런데 천주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요새 아유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이 갔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의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죠? 그렇지? 네. 그런 부분 있지그 아주 간단해. 요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유식한 말도 예요 성도의 견인, 견인 끝까지 아, 아 견딘다. 절대로 배신 안고 견, 아, 견딘다.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장로님까지 믿던데 안 믿던데요? 목사님도 만둔 사람 많던데요? 그건 이 과정이 안된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진짜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은 천국 갈 것이냐 안 가시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실히 알아. 그건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요. 내가 한번 때려쳐보려고 해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나이에서 안 믿겠다. 어, 기도님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좋은 일도 안고 내가 어려운데 하나는 기도해도 돈도 안 주고 뭐 괜히 또 11주 내라고 우리 골치 아픈데 어, 그거 가지고 뭐잘 먹고 잘 살지 차라리 오해갖고 고생하느냐 여러분 해보세요. 만약 그게 되면은 포기가 되면은 여러분 가짜예요. 어, 진짜는 진짜를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서 갈 자가 없어. 자기도 안 돼. 내 마음 나도 몰라. 어우, 난 교회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걸 어떡해. 안 나가니까 불안하고 막 걱정스럽고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해요. 이걸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 박사 조도 괜찮아. 이것만 알면 여러분 누가 구원의 과정을 알아요. 너무 헷갈려 버리는 거야 아주 쉽지요? 하나님 성부로부터 출발해. 성부, 성, 성자, 성장. 자성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보호해. 그리고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어. 이야 이거 너무 귀한지. 잘 보세요. 성부가 어떻게 해요? 예정을 했어. 그런데 이거를 어, 감리교나 이런 종교적인 뭐 오순절과 순복 이런 사람들은 성결교인 사람들은 알미니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냐? 그러면 이제 자유지난 의게뭐 이런 게 어딨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주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지는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가 있는데. 이건 뭐어어 어, 이거 똥을 담는 똥통으로 만들든지 된장 끄릇 만들든지 어떨 황금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어,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뭐라고 해요? 주권이라고 주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감사가 되고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어,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어 집사님이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간단히 알아. 요 나머지 네 단계가 되면은 선택된 거고 은혜 받은 거고. 요네 단계가 안 되면 선택 안된 거고 예정이 안된 거고 은혜 안 받은 거야. 간단해. 자, 예수의 사건이 믿어지고 어,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성경에 부름 받고 그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며 감사하면서 아, 자기가 포기할 수가 없어. 잘 보세요. 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으면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쉽요써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만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영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미리 선택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어떻게 확인이 돼? 내가 선택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예요. 성준사님. 성준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 지도자와 일꾼으로 선택한 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 어,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님이 선택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 안 하고 있으면 아, 안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이 돼? 내가 선택하면 그것으로 확인 내가 믿고 선택하면 그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주 쉽지요? 어? 안 믿는 사람은 선택 안 됐어, 람이고 <웃음> 믿는 사람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선택됐을까 안 됐을까? 내가 이 선택이 안 됐으면 잘 믿다가 죽을 때 가서 부인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중이하죠 다시 이건 100번 반복해 주어요. 하나님이 예정할 성자가 예정하고 아 성부가 예정하고. 자, 그래서 이 성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갈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회할 때담배 강도 고 와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계속 예수 믿다가 돌아섰다가 또 왔다가 해도 그게 뭐예요?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몸이 아파요.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고통도 은혜다. 자 어, 에베소서 3장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시 믿음뿐만 아니라 고통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이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그게 에베소서 보내를 주신 것이 어,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2장입니까? 2장도 없어요. 그럼 빌립보서. <웃음>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보 1장 29절 자읽어보세요 누가? 시작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o u 도 받게 하시니라 할렐루야자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 주셨어요 이제 you say that? Could you say that? c o 예수님을 담기하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게또 감사. 에브리띵 감사.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사가 잘 된데 왜 나만 안 됩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게 다 찼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왠잖아. 하셨요 자, 잠깐 우리가 음료수 한잔씩 드시고,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으면 행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자, 우리가, 어, 행할 질질을 행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어, 하나님의 어, 은혜로 행하게 돼요. 행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로 행함은 공로가 아닌 은혜의 행함이다 자, 내가 행하는 것도 내 공로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고도 내가 자랑할 수 없이 감사,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웃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봉사 그렇게 잘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외도 내가 크, 뭐 교회 건축하는 데 모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조금 협조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행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자, 공로가 아닌 은혜로 행함이라 하여 종교적인 행함과 구별하는 것이다. 자, 종교적인 행함, 종교 종교적 행함. 행함, 은혜 은혜 행함. 자종교적 행함은 뭐냐면은 불교이고 모든 종교가 구원 받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이 행함인데 은혜받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뿐이 없어요. 이게 틀려요. 우리는 구원 받고 축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뭐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축복 주시고 그게 아니고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행함이에요. 기독교의 행동은 선행은 은혜. 하나님 은혜. 어, 종교의 행함은 자기의 공로. 아셨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뭐 금식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 이만큼 나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 우리 기독교는 내가 은혜 받고 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행하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땡. 시카는 것도 땡. 그런데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행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기독교로 해야 돼요. 불교처럼 하면 안 되고 천주교처럼 하면 안된다 이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을 진리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은 나를 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첫째, 이게 믿을 진리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아, 자기 발견 하나님 사랑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이 뭐로? 노력으로 나의 이 노력으로 되는 건 뭐예요? 불교지요 천주교고 나의 노력으로 제일 먼저 사탄, 죄, 고통, 사망, 심판 아까 인간의 다섯 가지 문제지요 아, 심판의 저주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때문에 오는 저주 다섯 가지 사탄과 죄와 고통과 사망과 심판의 저주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하고? 죽고,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사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셔서 뭐가 해결될게 요 네? 죄 문제가 해결 아이 다섯 가지가 해결됐지요 사탄 두 번째 죄 고통, 고통. 고통. 사망. 사망. 사망 심판 샥 해결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셔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진리냐면 믿을 진리지요. 믿을 진리. 그래서 이것을 어 다른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어 1번 보시겠어요. 이제 복음의 핵심 1번 약속의 복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나는 주인입니다. 주인이니까 구원하시지요.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번 하나님의 복음. 나의 노력을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해결하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의 핵심. 사 번째 별표하시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쓰세요. 자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특별히 예수님 생애 중에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신 것이 복음의 핵심 포화, 핵심, 핵심. 자, 그 다음에 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다섯 번째는 나는 회하고 예수님을 믿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그 다음 과가요 그 다음 과가 10과인데 10과까지 연속해서 마치겠어요 신앙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럼 아 예수 믿었더니 무슨 축복받는가? 예수 믿었더니 무슨 축복받는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번호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사죄의 축복 자, 같이 사죄의 축복. 사죄의 축복 사죄의 축복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사죄의 축복 죄가 다 용서되버렸어요. 과거의 죄가 싹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맞아. 어우 죄가 저주를 가져오는 죄가 싹끝났어 자, 어, 죄가 끝났고. 두 번째는, 영생부활의 축복. 영생부활. 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신앙은 영생부활의 신앙이에요. 자, 부활하 영생한다. 이 부활은요, 부활, 부활. 부활은 두번 부활을 해요. 부활은 몇번 부활한다? 두 번, 아. 두 번. 1차 부활, 2차 부활. 이 부활은 어, 둘다다 성령님이 하시는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1차는 영의 부활이 영의 부활 자 1차는 무슨 부활? 부활. 부활.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버려 부활을 했어 부활 1차 부활 1차 부활한 사람을 성령님이 반드시 2차 육의 부활 시켜요 육의 부활 시켜요 육의 부활 육의 부활 보여요? 육의 부활 자 이거는 이미 이미 영의의 포할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육의 포활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아직이라는 과정에 있어요. 알셨어요 그런데 영의의 포활된 사람은 육의의 포활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영의의 포활하는 사람은 육의 부활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까? 요, 영의 부활에서 육의 부활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요? 아까 성화라고 성화. 했죠? 성화. 성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하는 거예요. 이제 번데기가 매미가 되는 거지.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고 새로운 매미가 되는데 다시 번데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번데기는 땅에서 살아. 요 땅속에서. 근데 매미는 지상에서 지상에서 날라다니며 살아요. 그런데 매미가 다시 땅 속으로 못 들어가요. 아셨죠? 우리는 다시 사망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이제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 부활을 아무도 못 믿어요. 예수님의 자들도못 믿었어요. 그래 안 그래? 어, 예수님 보내 다고 막인데 믿는 사람이 없어. 부활에서 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믿어. 엠마오 제자들은요? 네, 세상에.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못 믿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부활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니 세상에. 몸이 썩었는데 뼈대기도 없어졌는데 그거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영이 부활한 사람만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셨죠? 부활 한 자기가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 믿는 게 아니라 영이 허란 사람만이 유기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유기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겨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어야 안 받아요. 아들 받지라. 그런데 뭘 믿고 시험 이겨요? 어, 아들이 죽으면 제가 어, 변해가지고 확또 살아날 거다.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 시험 거리가 안 되는 거야. 딱 받쳐. 근데 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127살의 아버지 그리고 27살의 아들 싸움은 누가 얘기했어요? 에?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밀기만 하면 넘어져 버리죠. 그냥 으어어 거기서 그냥 숨도 못 쉬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 그 아들이 야너 죽어줘야 되겠다. 어, 부활신앙 믿지? 아버지 믿어요. 자기가 가슴 돋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더 좋아요? 이사이죠 아버지 신앙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삭은 복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야곱은요 복을 따라간 사람이야 막 복을 따라가 이렇게 뒤지게 으덕 터지면서 밤도 잠도 못 자고 그냥 머리 쓰고 뭐 공갈치고 협박하고 돈좀 모았는데 나중에는 또 시험당하죠 또 약국 강의에서 어, 그래서 이삭은 부활신앙을 가졌더니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부활신앙만 가지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사죄의 축복. 모든 죄. 아 영생 부활. 부활의 축복. 세 번째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천국은 다 누워요. 어, 아버지께 내 것이지요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녀 삼으셨다 이게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굉장한 거지요 우리 사탄의 자녀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그 다음 네 번째요 어, 기도하면 다 응답받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주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꼭 구하게 하고 필요를 느끼게 하고 간구해서 어,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어, 그냥 뭐내 소원하시고 그냥 주면 얼마 좋아요. 근데 기도시키고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먼저 시켜 활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다음에 애타게 기도하면 그때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자 첫째 축복 죄 용서 축복. 두 번째 영생 부활 축복. 세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 네 번째 기도 응답받는 축복. 기도는 누구만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받아요. 자 마지막에가 뭐냐면 성령 내주의 축복이에요. 자 성령이 내주에서 일자 부활시키고 성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에? 그러니까 육체 부활시킬 거예요.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은 영의 부활. 마지막 일은 육체 부활. 과정은 성화 성화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음. 우리가요 아프고 막 이렇게 병 들었다가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이구나 사람이요 병 들면 사람이 인격이 커지고 사람이 변화를 받어요. 네? 이상해. 요 좋은 이 말씀 가지고 사람 변치 않아요? 절대 변치 않아요. 그 은혜 의큰 은혜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 내주하셔서 이게 이런 사건 이런. 여러분 어, 인조 콩이요서잘 나와요. 정말 진짜 콩 같아. 아, 여러분 그 어, 음식 같은 것도요. 짜장면, 뭐 이렇게 된장국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진짜 같았고 만들어 놨는데 근데 요새 진짜 인조콩을 만들어요. 진짜. 근데 가짜콩하고 인조콩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응? 가짜인지 먹어보면 알아요? 맛이 똑같다니까. 먹이는 똑같, 똑같다니까. 먹어보는 게 아니라 심어보면 알아. 심어보면 가짜콩은 썩어버려요. 근데 진짜 공은 왜요? 생명이 속에 있어요. 음. 생명이 아셨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화돼가지고 근데 어,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가짜 가짜는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어, 저거야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령의 내주 직업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십과까지 해하도록 네,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지요? 읽어보시는 것. 근데 요 다섯 가지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했더니 어, 구원 받았더니 다섯 가지 축복 어, 많은 축복 중에서 몇 가지 축복? 다섯 가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다섯 가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축복은 따라와요. 자 그런데 다섯 가지 축복이 첫째가 뭐다? 다섯 가지 축복 저주는 죄 때문에 왔어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저주가 끝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붓는다. 두 번째 영생부활. 영생부활. 그 영생부활이 믿어져요? 네, 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안 믿어져도 걱정할 것 없어.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그 신경 쓴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자세 번째 축복?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우리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가 응답 기도 응답의 축복. 여러분 기도 다 응답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푹 힘들 신답돼요. 어쨌튼뭐 얼마나 응답되는지 우리는 요새 너무 응답돼 가지고 막 신나요, 신기하고 감사하고 깜짝 놀래고. 아 그래서 아, 참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이 뭐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키고 성화시키고 육적으로 부활시켜 천국백성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다 도와주세요. 성령 도우심이 없이 여기 나와서 이 강의를 못 듣지요. 못 듣지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의 과정. 어, 그 다음에 우리 복음에 믿을 진리 핵, 어, 다섯 개 믿을 진리를 믿으면 무슨 축복받는가 다섯 개 요거를 오늘 했어요 나머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어,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끝이고또한 가지 는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며 은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체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신 약속과 축복을 제들이향유하며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받은 축복과 능력으로 되돌려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한 귀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이번 학기가 조금 이렇게 빠듯하기 때문에 다섯 강좌를 저희들 해야 되는데 한 강좌는 아마 특강으로 할것 같고 이어 강좌가 끝나면 상담학을 아주 좋은 교제를 통해서 또 강사를 데려다가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요. 시간이 좀촉박해서저희들좀 서둘렀는데 박하수씨 얘기는 어 조금 다음에 조금 미진해서 계속 하더라도 한과 한과를 정확하게 아주 다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요점적으로 하지 말고 어 완전하게 다 이렇게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들이 강의를 하고 저희 집에 들어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 저희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가정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가 묻는 얘기가 네가 구원의 과정을 아느냐 구원의 서정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서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죠 네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 우리가 오늘 배는데가차차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내고 뭐 청소문가 그렇게 하는데도